그 저질 먹이는 포유류에서 유방은 동물에서도 있는 구조물이지만 그 둔부의 돌출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생겨나게 된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 고유의 아름다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